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첫 오늘은 공차의 대표 음료 밀크티의 대표 메뉴 타노 밀크티와 블랙 밀크티를 마셔볼건데요 이번 아이디어도 역시 구독자분이 요청하신 아이디어인데요 깡총님 감사합니다 깡총깡총 밀크티는 영국의 국민 음료로 손꼽힌다고 하네요 영국에서 밀크티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부먹 아니면 찍먹 찍먹 아니면 붓먹 논쟁처럼 차에 우유를 넣느냐 우유에 차를 넣느냐 라고 많이 취향이 가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도 많은 음료들 중에 영국에서 유난히 밀크티가 국민 음료로 취급받는 이유가 몽골이나 티베트 등에서 유목민 사이에서 교역을 통해서 중국 등으로 입수한 차에 소나 양의 젖을 넣어서 대량으로 마시는 식습관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세 이후로 유럽인들이 이 음료를 따라마시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즐겨 마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중적인 음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에오가들 사이에서는 밀크티를 끓일 때 우유를 먼저 넣느냐 차를 먼저 넣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항상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우유를 먼저 넣는 것을 N I F Milk in First, 차를 먼저 넣는 것을 Tea in First라고 하네요. 와저 방금 영어 발음 쩔지 않았어요? 완전 대박이네요. 영국의 대표 음료라 불리는 밀크티 우리나라에서 공차의 밀크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럼 지금 원시한테 보겠습니다 All right. <laughs> 와 정말 미쳤어요 리얼루다가 달달함의 끝판왕 이었어요 정말 당뇨수치와 혈압이 야지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블랙 밀크티가 더 진한 것 같은데 입에 들어가자마자 타노 밀크티의 맛으로 시작해서 입안 전체도 블랙 밀크티의 맛이 감싸고 맴도는 것 같아요 정말 달달함의 끝판왕이었던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